야 일단 그러면 누가 누구 거 시켜줬는지 부터 말할래? 아니 아니, 아니 그거 안들수 있어 내노부터 한기하 개봉하자 오, 한 명씩 아, 아니면 거, 한 번이부터 원우는 거. 아직도 뮤직뱅크네? <웃음> 어 원우는 퇴근 안 했어? <웃음> 어 퇴근 안 했어 아직 <웃음> 형도! 형도 아직 바자 화보 중이네 어나 여기 잤어 어제 승관이 제주도 네 승관이 되었어 승관이 우리 싸우날 아니야 저 때? 어 지금 푼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 나 배경 하고 붙고 있어. 어떻게 쿱스부터 할래? 살고 있지. 나부터 말할까? <웃음> 오케이. 부터 해요. 들아 나는 진짜 누군지 모르겠지만 키토 김밥이 왔어. 키토 김밥. 어? 안, <웃음>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안 보여. 어, 나도 안 보여. 선글라스. 형 몸으로네. 형 몸으로. 아, 이거 배경, 배경 돼. 하면 안 되겠다. 키토 김밥이 왔어. 그게 끝이야? 이게 두개 왔어. 그 키토 김밥이. 진짜로? <웃음> 어? Okay, 그래. Tanzanzoo. Tanzanzoo. t a n z a 활동할 때, t a n z a 이 z o o t a n z a n 호 o o t a n z a n 호시 o Tanzanzoo. Tanzanzoo. t 탄수화물 n 이라고 약간 그렇게 어. 보내준 o 같아 아, z a 라고 o 야 워터오시아 <웃음> 살요 며칠 맛있겠다. 그 영상 통화하면서 저거 쿱퍼형살좀 빼야 된다고 생각했나봐. 아니야. 워터오시아. 아니야. <웃음> <고맙다>, <웃음> 아니 아니야. 나는 나는 <웃음> 난, 어, 어, 말씀하세요. 네. 저는. 네전 뭐라고요? 어 이제 형할 거예요. 어이아그 그, 순차대로 해요. 일이삼이 네. 저는 오.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옥수수랑 밤이 왔어요 <웃음> 옥수수랑 밤이 온다고? 어, 옥수수랑 밤이 온 거야 그래서 와 아, 얘네들 윤정한한테 근데, 뭐가 당한 게 많은 사람이 고는거같 어, 정말 예능감이 뛰어나고 아, 당했다, 당한 게 많은 사람 나, 나, 이 생각을 어, 했는데 이건 진짜 형한테 당한 게 많은 사람이다 진짜 근데 어. 이러고 나서 점점 계속 오더라고 이것도 오고 어? 이것도 오고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야이름분못 뭐 시키기로 했잖아 아니야, 제밤 시켰는데 저거 두개 네가 시켰지. 내가? 어. 아니 아니. 맞네. 야, 내가 오와, 이걸 야. 왜 지켰어? 첫 번째. 아니 밤 어? 말고, 밤 말고. 이거 밥? 밥. 어, 밤 네가 시켰지. 아니야 아니야, 나야 게임은 지켜야지. 아니 근데 밥이 뭔데 그래서 밥이. 그래서 밥이 뭔데 나도 아직 안 까봐서 모르는데 지난번왜냐고 아국쌤 벌써 먹으면 어떡해 다 같이 먹어야지 그래 아국쌤 매너 없어 똥 매너 아 펜성궁이 하나라 에라이 매너. 똥수 쿱수야 쿱쌤 매너 야. 야. <웃음> 야 윤정아 너 그거 네가 시킨 거지 <웃음> 저형 저거 약살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어 저거 나짜윤정아너 어, 그러니까. 나... 나가 너 나가 너가 니가 전에 아, 투나. 너네 지금 자꾸 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돼. 아 근데 몰아가는 지게를... 게 아니라 형이 그렇게 살아왔어. 야 그래서 다음 거 <웃음> 뭔데? 야 다음 거 뭔데? 짜그리. 짜글이며 너, 너 짜그리 죽는다고 하려고 했는데 짜그리지. 짜그리왔는데 <웃음> 그니까 너와 시키고자 예. 예, 아, 아, 아, 너 구일아 와 미정은 시키고자 진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아, 시키냐? 어. 시키냐? 아니 형 진짜 근데 아, 승환이형꼭 샤워하면 머리를 안 말리더라고 아, 그니까. 노리, 노리는 거야? 아승환이 우리 내이브 샤워해서 샤워 오면 섹시한 느낌으로 가고 싶구나 승환이가 약간 젖은 머리 느낌을 그거 놓아봐 그치 그치 어 맞아 맞아 좋거 같애 씻고 나와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그냥 하나도 안 섹시해 아랍, 6 0 0적 없어 <웃음> 나도 그냥 내가 내 얘기한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한이 형은 음식이 생선구이, 짜 i 이 옥수수, 밤이 s a n g u i 아. Okay. o k a 나는 딱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동환이는 근데 잘 보이냐? 식당인데? 난 식당이라서 잘 보이는 거야 어? 그래? <웃음> 어 너네도 식당으로 하란 말이야 아 이게 옷 쪽으로 해옷옷옷 옷, 옷. 이게 자기 몸 쪽으로 이렇게 하면 보여 어, 어 이렇게 해야지 아, 이렇게 수아 형 맞게 시켜내 응. 난, 난 형도 별로 못해. 안 좋아해 근데 준희 뭐 준희 뭐야? 응. 아도 사실 딱 봤을 때 약간 부자마자 아, 알았어 그냥 탕수요랑 짜장면 뭐또먹이 거? 와, 맛있겠다. 오, 뭐야? 아니, 이거, 그, 어떻게 어떻게 딱중구인한테그 뭐지? 중구치 시켰나요? 그러니까. 편해. 나는 스시야스시 호시스시 호시스시 아, 오시스시 호시 음, 초밥 맛있네. 야, 다들 그래도 좀 기본적인 거 시켰는데 나만 키토김밥 온 거야? <웃음> 키토김밥 <웃음> 키토 <웃음> 키토 <김밥> 왜? <웃음> 맛있잖아. 건강 생각해서 나, 그런 거지. 아, 나 하루에 한끼 먹는다고. 우정은 <웃음> 뭐야? <웃음> 나는 저거 왔어, 저거 이거 샐러드 야, 했는데? 어 진짜 샐러드, 샐러드 왔어? 굳이 샐러드 좋아하잖아, 샐러드 킬러잖아 샐러드 왔어, 샐러드, 샐러드, 샐러드, 샐러드 이게 누구 어, 시키 얘기 안 보인다. 해? 샐러디 샐러드네 누구 시키는지 어. 얘기 안 해? 아 이거 끝나고 끝나고 마지막에, 나.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그래, 자, 다음 원우 어 아, 근 네. 프리미엄, 찜까스 돈까스? 뭐라고? 돈까스, 돈까스 아, 돈까스 아나낙 e n i o Hanana p 는데 t r o h a n a n 나 d 나 하나 하나 하 a d o Nado, s 어떡하냐. 이쪽 l l o s 야 l l o s e l 야 나도 나도 샐러드야. 어, 샐러드 e l l o Sello, s 샐러드. o Sello, Sello, Sello, Sello, 그 e l l o s e 먹었다 Sello, Sello, s e l l 진짜 고맙다. 야. 아, 야 다음 다 빨리 다음. 남누 뭐야? 민규. 나는 뭐야? 당황스러워. 뭐야? 나는, 이런 걸 시킬지 몰랐어. 저녁인가? 없네. 대 어? 뭐야? 대가 왔어? 대개가 왔어. 와. 아. 멋겠다너 아, 진짜 좋아해주다 보다. 아. 아. 진짜 이거 너 아. 엄청 생각는 사람이다 너무 이거. 어 약간 병, 거 아니야? 이런 거 돈까스도 왔고, 대박이다. 누구야? 맛있겠다. 해무침, 있어 해무침. 와, 와, 너무 맛있겠다. 야, 되게 대박이다. 이 껍질에 대게 대박. 불어밥, 불 와,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게 그게, 그게 난리 미쳤다. 나는데, 와. 미쳤는데 그거. 야, 진짜 그게 진짜 맛있는데. 진짜, 지금 다들 다 부러운 표준, 다 부러워해. 어, 너무 좋겠다. 야, 우리 명호 뭐야? 저는 정말 많아요. 오, 음. 뭐야. 잠깐만요. 이거가지고이오오 <웃음> 잠깐 어, <웃음> <웃음> 어. 오케이. 오케아이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이이이게 어. 예, 어. 이이 이러면... 끝이야문 문식, 구식집구식시키구나시구나나구나구나식 집시키로구나. 나 문식, 집나 문식, 나문나나 뭔지 모르겠어 고기 같은데 고기? 고기? 어? 고기야? 어... 고기랑 막 쌈이 영, 되게 많고 영수정 봐봐! 위리 아마 있을 거야 <웃음> 아 에스쿠스 표절 너무 웃기다 영수정이 <웃음> 어. 없어 에스쿠스 키토 김밥 <웃음> 키토 김밥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봐 <웃음> 아, 아, 근데 그게 뭔지 알아? 여기가 그 선생님 김밥집이야 어 그러면 아, 아, 아, 맛있는 김밥이 또 있는데 아니, 키토 새우 김밥이 있는데 키토 아. 크림치즈를 해줬어 또 살스 okay. 없게. 그거는 와 그건 진짜 살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게 그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좀 올려서 지방 태우는 약간 그거를 거 아, 그치. 아, 진짜 내가 이게 음, 다 생각이 있었던, 있었던 다 거네. 들어봤으니까. 몸에 안 좋으니까. 크림, 치즈, 호두 내가 싫어하고 다 들어있어. 이거 <웃음> <웃음> <내가 그린> 진짜 나 <웃음> 호두 다 들어있는 사람 누구야? 아. 야, 진우야. 진우 누구야? 나는 배송이 잘못돼서 한 20분 뒤에 올 거야 근데 아, 아, 아. 어 메뉴 메뉴 뭐야? 메뉴 모르지 아직? 메뉴는 알고 있어요 뭐야? 나는 치킨 치킨 와. 근데 그 뿌링클 치즈 와. 그거 먹고 있는 거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니, 먹어도 되는 거야 뿌링... 뿌링클이면 순간이가준거 그... 같은데? 그럼 마지막 또 누구야? 나, 어, 끊었어, 도겸이 도겸. 도겸. 어, 도겸이? 아, 도겸이 안 했구나 나 짜장면이랑 제일 기본적이네 찌양갈비와 아 맛있겠다 이게 좀 비주얼이 되게 좋아 맛있겠다 보너지 죽는다 진짜 <웃음> 나 아니야 형 조쭈야 <웃음> 사실 그거 나야 너야? <웃음> 먹어 <웃음> 그냥 조쭈야 사실 그거 나야 그러나 아. 이게 뭐야. 잘 먹을게. 아, 진짜 대게는 누가 야, 그래. 잘 먹을게. 진짜 맛있겠다. 어 맛있게 먹어봐. 어. 맛있게 드세요. 먹습니다어 나도 짠, 약간 짠, 짠, 짠. 뭐, 먹방 보는 그냥 시청자 된것 같다. 지금. 야 이거 짱 맛있어. 야나 완전 진수성찬이야. 아니 약간 족발이 안 보이네. 약간 튀김가루가 덮여져 있거든. 아아. 아, 아 튀김 맛있어. 족발. 너 그거 준희 가졌지. 맞아. <웃음> 짜장면 어. 온 사람들 괜찮아 지금? 아 어, 네. 맛있어. 은이가 튀김족발 되게 좋아해. 누구 네. 맛? 아, 네. 맞아 그거 그 뭐, 튀김족발 옆에 아마 그그 그 뭐지 비빔 뭐 막국수 같은 거 있는데 같이 먹어야 돼 이거. 이거 봐. 면이 이래. 야오야 야, 야, 야, 맛있겠다. 내거 누가 신겼어? 햄버거가 내얼굴만해 와. 그 진짜 커. <웃음> 그러니까 형 얼굴처럼 크다. 약간, 약간 슈아 형거 우지 형 느낌 나는데 약간. 응 맞아요. 우지 형이 선물해 준거 같은데. 응. 고기만 잘못 먹게. 나 우지야. 어뭐 우지야? 아 아니야. 그지 옆에... <웃음> 니네... <웃음> 내장 든 거. <웃음> 내 짜장면 너무 오래 되니까 떡이 됐어. <웃음> 나도 나 지금 병 완전 떡이야. 야쿡스에 야. 우주 형 거는 내가 시켰어 맞아. 내건 누가 진짜 시켰어? 호시 형 아니야? 호시 형이잖아. 잘 먹을게 우지요 우지가 누구 나? 시켰다고? 우지영이 아, 슈아, 아, 슈아 그러면 쿠스 형은? 동물 이 형? 저거 진짜 맛있거든. 내가, 내가 거기서 먹었어. 그거 패찌네 장짜리 저거 진짜 야, 맛있어. 야, 도시도시 너지? 나, 형 나? 어. 맞아.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그럼 쿠스 형이 쿱스 형 선물은 호시 형이 준 거고. 그럼 내거 그럼... 누가 줬어? 나야, 나. 나가 시켰어. 나 원래 원래 그 짜글이 시켰는데 짜글이 그냥 생선 시켰는데 아 군밤만 시킬까 해가지고 군밤 따로 시켰었어. 그래서 먼저 보내달라 했어, 군밤. 그물 그래. 음. 음. 갖고 올게요. 죄송해요. 그러면 번호니형건 누가 시킨 거야? 그냥, 그냥. 준이 형이 시켰고. 응. 호시 형건 누가 시켰어? 호시야, 스시 맛있게 먹어. 원우 어, 형. 어, 원우 형. 응. 도겸이 형 거는? 명호인가 응. 어. 맞지. 아, 도겸 명원가라는 거명호인거 같았어. 그 쯔란이 어? 진짜 되게 누 아, 진짜 맛있어 보여. 그, 어. 진짜. 그 진짜 맛있는 집이고 그 짜장면도 야, 짜장면도 짜장면도, 짜장면도 면이 뿔었는데 진짜 맛있어. 응, 쫑무 어. 짜장면도 면이 아, 아, 맛있어. 이게 누구를 취하했어? 어? 되게 누구를 취하했어? 되게 누구야 되게. 되게 센스 있어, 진짜. 나 디노야 데게야, 너지. 야, 디노야 너지. 명원 아, 아니야. 명호 아니야? 아니 명호 형은 원우 형아 도겸이 형왜와요아 명호야 본옹이야 어? 사랑해 나도 내가 보냈어 아 네. 진짜 몰짱 맛있는 거 보냈네 도마집 네. 먹을 거 네. 먹을 거야 빠따 아니 그 나이 정한이 형통 크게 쌌네 아난 정한이 형이 웃긴 거 보내주길 바랐는데 나도 그러니까. 정한이 형 그럴 줄 알았는데 아, 그래도 쉬는데 맛있는 음, 거 먹어야지 정현이 형 내가 내떡 갈등을 엄 했을거야 <웃음> 까나리 액전 <액션. 우와>, <웃음> 그런 거 진짜. 보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어. 이 중에서 제일 건강하 먹는 건 아마 쿠지영일거야 그쵸 우지형이 우지형도 샐러드잖아 우지형 누가 먹인다 우지형 닭한살추덥 아니 했어 아. 와이찌양갈비 음.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준형 거는 누가 했대 그러면 맛지흥아버이 어. 응? 응, 응, 했어 준영 생각해서 중국집 시켜지네 <웃음> 좋네 정한형 아, 맛있어 음. 나는 은등아 맞... 내가 보냈어 오 나는 누구? 나승관 내가 보냈다고 아한번남어 <웃음> 승관이 안 보고 승관이 형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은데? 승관이가 어, 뭐, 뭐, 한 번에 그래. 막 뭐라고 하더라고 아이 누가 짜장면을 보내 이러면서 <웃음> 맞아 승관이 가다 나는, 아, 나는 목적이 있었어 네 다이어트 왜? 망하라고 진짜 너는 못된 놈이야 <웃음> 내거 보내놓고 보내줬어? 내거 <웃음> 뒤에 쪽 내가 보냈어 음. 닭발 <웃음> 야내 돈가스 누구야? 와, 이노, 이노야? 아, 이노 나. 야, 야 이노 맛있다. 맛있어. 거기, 응. 저기 뭐야? 원우 형이 생각하면 왜 이렇게 돈가스가 생각나는지. 아, 원우 어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나 웃음> <모르겠지>. 우리야만, <웃음> 네가 보는. <보냈어, 웃음> 나도 모르게 계속. 어. 아, 그래서 아, 돈가스구나 돈가스. 어. 돈까스. 어선 돈가스 너네 <웃음> 예. 돈까스. 내 거, 누구 어, 보낸 거야? 준영 거 누가 보냈어? 준영 거 아까 말했는데 누구였지? 번원이야, 어, 준영. 아, 번호니구나. 내건 누구야? 내거 치킨. 그럼 누가? 아, 쉬앙이 시켰구나. 왜 치킨으로 했어? 프링플 <웃음> 뭔가 네? 좋아할 것 같아서. 어, 좋아해. D는 못 먹어서 어쩌냐? <웃음> 지금 안와 갖고. 검수형, 다 먹었으면 노래 한 소절 좀 불러줘. 노래 한 소절. 불러줘. 보지야. 아쉽지. 너 진짜 내가 가면 안더 아마 안, 둬. <웃음> <가만> 안 <웃음> 더. 아니 너. 내가 봤을 때 호시 형은 진심으로 형 생각해서 그렇게 사준 거 같아 요아 그렇지 알지. 어. 준영 재화벌 불러도 재화벌. 잠만. 아니 근데 내 몸은 내가 챙길게아 <웃음>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나. 준영 준영. 어? 이거 막국수 뭐 뭐야 소스가 어떤 거야? 소스 아마 그 조금만 더그 뭐지 물 같은 거 그거 있어. 큰거큰거큰거 큰 어, 거. 거, 오케이 오케이 근데 승관아 밥 언제 먹어? 나 <웃음> 아, 젓가락 가져왔는데 젓가락이 뜯어졌어 그 아, 아, 그거 아직도 Kungo Kungo k u 고 나서 Kungo Kungo 불대 나서. 민규야 풀어봤네. 어? 시켜 먹는 대게도 맛있지. g 여기 u 기 g 기 Kungo Kungo 야 u n g o Kungo 근데 민규야 나나 어제도 되게 먹었어. 어. 아 근데 원우 형형 어? 형 아마 돈까스만 오지 않았을 텐데 쫄면도 갔을 텐데. 어 쫄면 왔어. 그렇지 형 분식 좋아하잖아, 그렇지. 분식? 어. 땡. 어. 야 원우야 야, 원우는 원우는 스시 제일 좋아해 스시. 원우. 어, 형은 스시 킬러지. 어. 그래, 그래도 스시 야 그래도 공시한테 스시 못했잖아. 야 순단아. 그러아 고마워. 고마워. 내가 형, 너 형이 그거 보내준 거 감사하다. 형 원래 오이 들어간 냉면 시켜주라 그랬어. 와, 너무 맛있겠다. 야. 그럼 차단했지. <웃음> 근데 아왜 이거를 시켰어? 맞아, 웃기려고 시켰대. 아? 어? 뭔가 형이 안 먹는 거 먹었으면 했으면 했어. 명호 닭발 순한 맛 4.5점 리뷰 4.5점 이상으로 골라달라 했어. 어... 어... 아아아 정한이 형밤좀 하나 까서 먹어줘 밤 그래 그래 암금 적어도 10% 먹어줄게 오케이 오케이 아아둘중에 어... 어, 아직도 해. 없어 어 네. 배송이 잘못돼서 지금 배가 <웃음> 꺼질 것 같아 <웃음> 아 배고파 중거아 팍팍 먹어너 갑자기 지톡스 한다고 조금씩 먹지 말고 먹고 있어 승관이 형 부먹 찍먹 뭐야 나쭉먹 찍먹, 찍먹. 나 찍어 먹어야지. 나도 아, 찍어 먹는 거 좋아. 우지야, 맛있는데 야, 양이 너무 많다. 근데 그거는 어, 진짜 맛있잖아. 그거 사단짜리 어, 그거 반만 먹어도 배불러. 맞아. 맞아. 나랑 나라가지고 네, 반만 배불러 배부 거야 아마. 나랑 우지랑 한번 나눠 먹자. 그거를 두개다 먹는다? 그러면 정말 대박인 거지. 무슨 버건데, 슈아 형 거? 사단버. 패티가 내장이야 아 진짜 오, 패티가 너... 내장이라고? 못 먹겠어 씨. 약간 저거 저 버거를 시켜서 딱한 입을 이렇게 베어 먹잖아 그러면은 베어 몸과 동시에 뭔가 약간 천국 그런 느낌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어 진짜 진짜 맛있다 약간 천국인데 약간 사악해 맛 저거 저거 그럼 다 먹으면 죄책감 짱이겠다 다못 먹을 거 같아 근데 나도 먹어저거 뭔데? 햄버거 버거킹에 패티 4장짜리 그 있어 있어? 응 패티 2장 세장 4장짜리 두 개면 갈비 어때? 팩트... 야 이거 쨍한쨍갈비 이거 진짜 맛있어 미쳤어 쯤란야 쯤이야 쯤란야이야쯤란야란이란가그 양고 양고쯤 먹을 때이야거이야 쯤이야 쯤이야 어이야어이야 쯤이야 쯤이야 맛있어? <웃음> 거짓말이, <웃음> 아니, 거짓말이, 아니, 거짓말이 아니, 안, 안 먹어, 명호야 맛있게 아, 안 먹었어 안, 안 나. 먹는 척 하지 마, 도. 달간 지은 제일 맛있다 너 이런 거안 먹었어, <웃음> 너, 너 옛날에 비즈니스 탈 공항에서도 비행기 안 했어도 라면 맨날 시켜 먹잖아 <웃음> 명호, 나 라면 잘안 먹어 <웃음> 맨날, <웃음> 맞아. 맨날 맞아. 비행기에서, 비행기에서 라면 계속 있어. 혼자 맨날 아니, 먹어 아니, 아니. 우리 다잘 때, 우리 어. 운동 눌러 우리 다잘때다잘때 어. 제가 신라면 블랙 하나 주고 라면은 진짜 고 블랙 하나 주고 블랙 하나 주고 블랙 하나 주고 블랙 하나 주고 블랙 하고 이제 하아라고은랙 하나 주고 블랙 하나 주고 블랙 하나 주야 블랙 근데 주고 블랙 하나 주고 블랙 하나 주고 블랙 하나 주고 블랙 하나 주고 블랙 하나 주고 블랙 하나 주고 블랙 하나 주고 블랙 하나 주고 근데 지금 창밖을 잠깐 봤는데 오늘 구름이 진짜 예쁜 것 같아. 응, 덥는데 그 올라가 아, 너무 배부르다. 콩, 응, 편집. 너무 맛있구나. 아. <웃음> 승간아 맛있게 먹어. 응, 도우이노밥보면은 그 oh! yeah. <웃음> 끄면 되겠다. 어네. <웃음> 음. 나는 어저께부터 뭔가 좀 약간 이상해 뭔가 그러니까 약간 배경에서부터 끝났어 이민호. 나 배경 직접 찍은 거야? 어 이거 나 그거야 그거 나내그 뮤비 때 레지 툴러브 뮤비 때 찍었던. 근데 야야 <웃음> 네? 근데 우리 아빠가 그 등산 가서 꽃 찍은 느낌이야. 에이 그런 그러니까 그 산에서 없는 그런 꽃이지 이런 거 멤버들 <웃음> 네? <웃음> 어, 콜라 왜? 먹지 마 왜? 왜불로 어? <웃음> <웃음> 콜라 <웃음> 먹으니까 이게 위험해? 현상이 발생해 아 뭐야? 와좋다미다 와. 와. 누구야? 누구야? <웃음> 좋아 좋아 아, 인감미 인간. 있어 인감이야 민규야 <웃음> 어때? 대리만족 느꼈어? <웃음> 대리만족 됐어? 아 너무 서러워 야야 <웃음> <뭐야, 뭐야. 웃음> 네가 네가 맨날 내 귀에다 내고 하는 거잖아. 민규는 증거가 중거, 없어. <웃음> 일단은 테러들에게 민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형신 은 증거가 남았어. 되는 거야. 트룸스 쿱스. 음. 아, 본국 아, 아, <웃음> 근데 그래도 좋아. 형의 진짜 모습이 보고도 사랑하면 진짜 찐트림은 그렇지. 트룸마아 사랑해 주. 스트림. <웃음> 야 에스트름 좋다 에스트름 에스트름 에스트름 무슨 에스 기술 이름 같다 여보세요, 밥 혹시 언제쯤 와요? 아니 형 많이 먹으라고 <웃음> 내가 익혀줬 좋아하는 걸로. 형 샤그리 아, 아, 아, 시킬 때 ]까요? 생선도 같이 먹잖아. 고마워 고마워. 야, 어, 야, 나 샤그리. 나, 나 짜글이. 어, 차, 그 우삼겹 짜글 아, 그 아, 우삼겹장. 고마워, 나안 나고 좋다 야. 그번 미안해. 아, 이 오케이 지금 가지러 갈게요. 야, 야 어차피 지금 배배 들어가면 배 부르면 똑같아. 정원아. 똑아배 부르면 다 똑같아. 승관아 팍팍 먹어. 야, 부승관 너 진짜 아까 아까 전화 통화로 제막 오늘부터 다그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니까 뭐. 바로 따로, 따로. 그냥, 지금 많이 먹어서 싫어해. 싫은 거야? 아니면 먹지 않아서 싫은 거야? 많이 먹어서 싫은, 어, 싫은 거야. 안 싫은데. 먹지않아서 승관아 그냥 않아. 너가 많이 먹고 안 먹고를 따라서 네가 싫은 거야. 방송용으로는 안 되자. 승관아 승관아 세븐틴은 언제나 널 사랑해. 사랑해. 답이 왔어 여러분. 이제 끄자. <웃음> 이제, 이제 끄자. 끄자 끄자 끄자. 끄자. <웃음> 할게. 안녕. 아니, 고생했어. 나가겠어. <웃음> 야또 만나자. <웃음> 안녕. 아 <웃음> 진짜. 아야 진짜 <웃음> 나가. 진짜 나가. 진짜 나왔어? 이리와 봐봐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자, 자 어, 먹어볼게요 소스는? 딱브링클 소스 끊어 끊어야지 아 맛있다 자, 푹 담가야지 그렇지 요거를 아, 잘먹네 귀여워 요거를 이렇게 귀여워. 그렇지 그렇지 푹 아, 담가서 아 맛있겠다 오케이 음. 자 이걸 먹을게요 오. 치즈볼, 소스 치즈볼, 오, 순간이. 우야. 와. 오 맛있다. 오잘 먹다. 어때 리노야? 와. 음. <웃음> 오랜만에 먹거든요 이거. 너... 맛있지. 진짜 맛있다. 와나 지금 닭가슴살는데 저거 진짜 먹고 싶다. 와 이거 진짜 맛있구나. 야, 근데 소스 말고 허브리또 누가 나갔어? 고시. 아. 야 보너나 너 소스 찍으면서 먹고 있지. 아니 소스 같이 찍어서 먹어봐야 돼 이거 뭐야 달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이게 맛있어 밤이 되게 뻑뻑하다 <웃음> 어? <웃음> 형 짜글이 국물이랑 같이 먹어 그래야지 괜찮을 거야 <웃음> 나 진짜 식당에 있는 거 같지 않냐 도겸아 <웃음> <웃음> 형 김밥천국에 있는 거 같아 <웃음> <웃음> 그 진짜로 형 옛날에 염센 데 중간 그밥 먹으러 갈때그 식당 맞대 준영아 어? 이거 소스 진짜 맛있다 아그 어, 소스 진짜 맛있어 음. 배불러 명호야 여기 여기 가게 이름 뭐냐 나중에 보내줄게 나중에 같이 가자 가서 먹으면 그래. 진짜 미쳤어. 여기 진짜 맛있네 여기 짜장면 소스 봐줘. 잘 먹어 맛있다 어. 슈아는 버킹 갔네 그냥 아, 아 갔어 <웃음> 어, 호시 왔네 그치. 와 슈아 형 만약에 어. 내가 지금 배경이 숲속이잖아 어. 나한테 뭐 비빔밥 뭐 이런 거 곤드레밥 이런 거 시켰으면 진짜 재밌었겠다 그러게 하죠 아야너 센스 없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웃음> 뭔 아니야 뭔 소리야 수아 형 진짜 지금 미국 <웃음> 약간 햄버거 집 야외에서 먹는 것 같아 지금 진짜. 그리고 이렇게 치킨을 먹을 때는 꼭 먹방 보면 이렇게 콜라를 이렇게 한번 따주세요 아뭐 얼음컵도 준비해야 하는데 얼음컵에 얼음컵 어라서 이렇게 이렇게 요 네. 얼음컵 없지지 어. 그냥 난 먹어도 돼서 <웃음> 그냥 자기 먹어야 된대 아... 원래 트름? 먹방 보면 얼음컵 이렇게 늘때 그 소리 너 이런 것도 들려야 돼나 트름 안해 트름이 안 나와 나는 지금 뭐 트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꺼봐어 지금 네. 약간 난, 인사할 뻔했는데 름이랑 아,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맛있다 맛있게 먹고, 이제 경훈리가삼 경리, 4일 남았으니까 좀더 힘내고. 그래. 네. 아유, 아 힘내자. 좋다. 어, 너 약간 지금 해외 어, 그 K-pop 리액션은 유튜버 같아. 아닌데? What's up, guys? i s is Vernon, and uh, today we're going to um, react to Seventeen's. Um, what's the new track? Seventeen's new track is... Um, Ready to love. Ready to love. Yeah, ready to love the music video. Um, <笑> 查蛋了, 查蛋了。I, I know I'm kind of late. Yeah. But, um, yeah, since I'm late, so I'll just go straight to it. Let's go. Okay. Oh, good, good, good. Oh, everyone. This i t e i t r m o three days. And now we're 13 people all alone in the house. And w i n g o o n d you m t i n g o you t 在吃什 i n g about? Say hello. Hello. o 쇼맨은 <목소리도> 내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좋아 진하, 너의 네. 소정, 니하오 네. <웃음> 네하오 호시도 호시도 아, 어, 여기까지 할게 <웃음> 호시야 너 싫어하는 아, 거 같은데? 그냥 잘하자, 잘하자 멤버들 그러면은 아, 맛있게 먹고 다들 강리짐을 잘하자 어... 오케이 아이. 그래, 그래 네, 자아 리 잘하고 그래, 어, 다, 다, 다, 곧 따라와. 보자 어, 고마워. 아, 잘 먹었어. 영호야, 잘 먹었어. 고시야, 고맙다. 고마워. 응, 안녕 워고마 고시야, 고마워. 고시야잘 먹었어